시발 <목소리나> 음, 음, 음, 음, 음. <목소리나>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일로 들어오세요. 들어오시면 돼요. 아직 안 됐어요. 올라오면은요. 거기, 닉네임에다가, 닉네임을 넣어야 돼요. 안, 안돼 있어. 그 닉네임 적, 적고 올라와야 돼요. 자, 닉네임을, 어, 적, 거기 그 클릭하면, 은 닉네임, 내담비가 구독자가 몇 명에도 어, 응? 맨날 들어, 아니 맨날 들어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맨날 들어온다고. 네, 고맙습니다. 이게 가만 있어봐. 이게 지금. 자, 여기 담비. 담비가. 에이씨. 야가 누구요? 36명이네 지금 누가 구독했어 자 서로 손 서로 서로 손 잡으세요. 근데 내 내게 내 폰으로 지금 방송을 열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물어보네. 시연하다 아니 폰에 지금 방송이 나가는데 니가 봐야지. 정치자들이 내가 연꽃사 어서 와. 뭐가 일곱 명이야? 이거는 아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고요. 거기다가 가이, 가이님 거 캐릭 그거 캐릭 넣어야 돼. 가이라고 글씨 써야 돼요. 응? 아, 어, 모모야. 어서 와. 반가워. 이제 꺼 봐야 됩